소개팅 또는 썸 단계에서 i s t j 가 데이트할 땐 좋은 매너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. 대부분 호감 가는 상대에게 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. 근데 정작 애프터 신청을 미루거나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건 상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판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. 이럴 땐 상대의 결연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서로 분위기 괜찮았고 다음에 또 만날 여지를 남겼다면 성별 관계없이 상대가 먼저 애프터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연애를 시작할 땐 성별, 나이 구분 없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. 마음에 드는 사람을 두고 대기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하는 게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ISTJ 월 멤버십 에그 하시 마 Secret Yeung Sang, b o n i e n d u n g Fan Yeung Sang, V-log, ASMR Doong. Total negative benefit you'll nu liul su it subnada.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eed haju se yo.